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란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건요. 바로 봄향수입니다. 여러분 벌써 봄이 다가왔죠? 추운 날도 있지만 아무래도 봄처럼 따뜻한 날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봄향수 혹시 준비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봄향수를 하나 잠만 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분들께 봄향수 추천하고 싶어서 이번 주제는 바로 봄향수 네가지 추천입니다. 첫번째 봄향수 추천입니다 메종 마르지엘라의 플라워 마켓입니다 메종 마르지엘라의 플라워 마켓은요 정말 이름 그대로의 향이에요 꽃집의 향이 정말 이렇게 뿜뿜 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플라워 마켓의 느낌은 조금 아니에요 왜냐면 이 향수 자체에 물기가 좀 적고 드라이한 느낌이라서 정말 온갖 꽃은 다 들어있는데 그 온갖 꽃들을 드라이플라워로 만드는 중인 것 같은 향이에요 꽃집에서 드라이플라워를 하려고 막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말리는 중의 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드라이플라워와 생화향이 조금 지나다 보면 꽃피누 향이랑 제가 예전에 쓰던 꽃 티슈가 있거든요 꽃 향기가 나는 티슈가 있는데 그 향기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넘어와요 그렇게 넘어오면서 그런 드라이플라워 생화향 그리고 그런 비누향이 같이 섞이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향이 됩니다. 아무래도 온갖 꽃이 다 피어나고 꽃이 만발하는 그런 봄인 만큼 이 플라워 마켓으로 온 주위에 온갖 꽃과 함께하는 봄이 되셨으면 해서 이번 향수 추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향수 추천입니다. 아틀리에코롱의 포멜로 파라디입니다. 이건 이전 여기 자몽 향수에서도 소개했던 향수인데요. 제가 그때 했던 말 중에 백화점 1층에서 나는 대표적인 자몽향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몽의 상큼한 향이 정말 인상적인 향수예요. 그리고 그 자몽의 향이 정말 상큼하고 지배적이다가 오렌지 블러썸 향과 섞이면서 나중에 포근포근하고 머스키하게 넘어가거든요. 아무래도 봄 날씨가 따뜻하지만은 않잖아요. 차가운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어서 날씨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향수라고 생각해서 이번 봄향수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건이 영상에서 봐주세요. 자, 세 번째 봄향수 추천입니다. 킬리안의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입니다. 향수 이름처럼 불멸의 꽃. 정말 꽃향기가 가득 날것 같은 향수인데요. 의외로 막상 맡아보면 복숭아향이 확 나요. 정말 매력적인 복숭아향이 납니다. 어떤 복숭아향이냐면요. 처음에 이 향수를 이렇게 뿌리면 그 많은 복숭아 중에 흰 복숭아. 그리고 뭐 딱딱하지 않고 약간 말랑말랑거죠다 익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쫙 이렇게 짜면 그 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렇게 단내가 이렇게 확 올라와요, 복숭아의 단내가. 그리고 지나다 보면 그 복숭아 향에서 살짝 복숭아 꽃이 약간 피는 느낌도 들어요. 왜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숭아에 집중을 잘한 그런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걸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그래서 이게 플라워 오브 이모탈리티, 벤부 아모니. 이게 우먼닝 골드거든요. 봄이라서 벌써 얘 이만큼 썼어요아 금방 다쓸것 같아서 아마 다 쓰면 봄품을 구매를 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매력적이게 생각한 향이니만큼 여러분들께 이번 봄향수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복숭아가 늦봄에서 여름까지가 제철이잖아요. 그래도 여름보단 좀더 봄에 찰떡인 향수로 여러분들께 한번 봄향수로 추천드려봤습니다. 봄향수 네 번째 추천입니다. 퍼퓸 드말리의 델리나입니다. 제가 이번 봄에 써보려고 구매한 봄향수거든요 이렇게 패키지는 이렇게 돼있고요 병은 이렇게 돼있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정말 받을 만큼이나 정말 향기가 사랑스러워요 이 향수에는 장미랑 리치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어요 그리고 이 향수를 맡으면 요 어떤 장미가 떠오르냐면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분홍 장미 이을다 이렇게 막 뜯어가지고 그런 막 장미향이 빵빵 나잖아요 거기에다가 리치에 절인 설탕 꿀 이런 거를 같이 부어서 그 향을 확 들이키는 느낌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치를 넣고 꿀에 설탕에 거기에 온갖 예쁜 장미 이파리를 넣고 그걸 재운다면 이런 향이 날것 같아요.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게다가 몽환적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 건지 굉장히 시리즈가 많아요 뭐 델리나가 있으면 델리나 익스클루브도 있고 이번에 라로제도 나왔더라고요 이번 샘플이 같이 와서 아마 테스트해보고 나중에 이제 또 시향기를 또 남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지속력도 장난이 아닌 게 제가 이거를 뿌리고 자전거를 타고 한... 점심때 나가서 밤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나가기 전에 뿌렸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도 오에서 계속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 지속력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마지막이 메인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강추드리고 싶은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봄향수 이미 마련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도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